안녕하세요. 홍팡입니다. 어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한국인이 영국에 살면 속 터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음식, 교통, 병원, 집, 위생 첫 번째로는 역시 음식입니다. <웃음> 영국 음식의 정체성은 참 모호해요. 그러니까 영국 음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 참 되게 단순해요. 좋게 말하면 심플하고 <웃음> 야채를 참 맛없게 요리해요. <웃음> 고기 요리는 맛있습니다. 근데 고기는 뭐 그냥 구워도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아는지 참 다른 나라의 음식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영국의 슈퍼마켓에 가시면 영국 음식 코너도 있긴 한데요 그거 말고 이탈리아 음식 코너 이만큼 인도 음식 특히 엄청 많고요 중국 음식, 태국 음식, 한국 음식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다른 나라 음식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웃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기는 술을 마실 때 술만 마실까? <웃음> 게, 한국은 안주 으, 요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 가니까 다먹더라고요 <웃음> 여기는 진짜 맥주만 마셔요 근데 그만큼 맥주가 맛있기는 또 맛있어요 펍에서는 진짜 안주 살만한 게뭐 땅콩? 그리고 또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이 그리고 교통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런던에 살 때는요 버스가 너무 느려요 지하철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막 40분씩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기차가 진 진짜 진짜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인도 말고 이렇게 연착이 잦은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연착뿐만이 아니라 취소도 되게 자주 되고요. 가격이나 싸면은 모르겠는데 가격도 비싸면서 서비스는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렇죠. 여기 제가 사는 지역이 북쪽의 작은 도시 요크라는 곳인데 요크에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내일 뭐 당장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만원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왕복 2, 3주 일찍 사면 싸긴 한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공항 가는 기차가 막 연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답답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이 기차가 이렇게 망한 지 진짜 몇 년째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항의를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거? 그게 사실은 좀더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병원, 병원 요즘에 진짜 할말 많죠 어, 영국은 어,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는 그 100% 구경제도의 병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General Practice라고 하는 그 보건소 개념의 병원들이 어, 전국에 많이 있고요 그 병원, 호스피탈이라는 곳에 가려면 제너럴 어, 프랙티스를 거쳐서 거기서 호스피탈로 가라라고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GP라고 줄어서 불리는 그곳을 예약을 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어, 기다려야 돼요. 그 보통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 병이 다 낫거든요. <웃음> GP를 그날 당일 예약할 수는 있는데 아침 8시에 눈 뜨자마자 전화, 전화를 해서 당일 예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그 전화 기약 기다리는데 약기한 30분 걸리고요 어, 국립이면은 아무튼 투자가 확실히 되어야지 그게 순활하게 어, 돌아갈 텐데 어, 계속 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되게 낡았어요 허름해요 그리고 그러면 당장 갑자기 막 급한 경우 뭐 맹장이 터졌다거나 그러면 여기도 응급실, 응급실에 갈 수가 있어요 AN이라고 하는 어, 응급실에 갈 수가 있는데 응급실이 응급실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닌 이상은 한 4-5시간은 아마 기본으로 기다릴 거예요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응급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의 그 편한, 편리한 병원 제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 이해를 못하죠. 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병원을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 장점도 있어요. 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가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엄청 건강해지고요. 음. 어, 돈이 아주아주 아주 없는 사람도 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적어도 병원 안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 그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집! 집이 진짜 할 말이 많죠 또 영국이 전세계에서 그 집을 가장 오래 쓰는 나라들 중 하나래요 멋있죠? 해리포터 같아요 근데 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옛날식으로 지은 집이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곰팡이도 많이 쓸고요 비싸요 어, 비싸요 특히 이제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런던은 전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고 런던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좀 저렴해지긴 하는데 렌트비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렌트 방한칸 빌리는데 여기도 한 500파운드는 내야 되거든요 플러스? 뭐 택스 더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스튜디오 원룸이 아니라 쉐어하우스의 방한 칸이에요 학생들 여기는 대학하면, 대학 가면 대부분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한 친구들은 어 원룸 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너무 비싸요. 저도 런던 살때 쉐어를 해봤는데 꼭 이상하게 딱한명 진짜 이상한 애들. 애가 한명꼭 있어요. 그 집안에. 제가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 결벽증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아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주거세? 한국으로 치면 주민세일 거예요. 카운슬 탁스라고 하는 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비싸요 한국은 주민세 뭐 몇천원 막 이렇게 내잖아요 집 한채당 한 150파운드? 약 20만원 조금 넘는 그런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디자인 같은 게 되게 구식일 때가 많아요 그 세면대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좁다 그게 좁고 그리고 어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나눠져 있어요 탑이 그래서 어, 미지근한 물이 없다. <웃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손을 씻냐? 그랬더니 그 탭을 막고 찬물 뜨거운 물을 섞어서 그 탭을 이렇게 그 세숫대야처럼 해서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웃음>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 뭐 씻는다는 친구도 있었고. 저희 집은 뜨거운 물을 너무 뜨겁지 않게 보일러를 조정을 해놔서 그냥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거든요. 그리고 샤워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고정된, 이렇게 호텔감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싹 하고 내려오는 그런 샤워기가 되게 보편적인데. 여자들한테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 우리 몸 씻을 때 이렇게 막뭐 요리조리 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씻어야지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만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고, 그것도 석회수, 막 석회 잔뜩 낀 그런 물 이렇게 내려서 샤워하면은 그렇게 한국계에서 샤워했을 때처럼 깔끔? 그런 느낌보다 약간 텁텁. <웃음> 약간 텁텁한 느낌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 뜯어 고치고 싶어요 어 돈이 좀 있으면 은 지금 인테리어를 공사를 할수 있다면 은어다 뜯어 고치고 싶어요 <웃음> 그리고 열쇠 어 아직도 여기는 번호키를 많이 안 쓰고 대부분 열쇠를 써서 이제 집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 무거운 열쇠를 주렁주렁 이 쇠를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밖에 이제 외출하려고 딱 나갔다가 뭘 까먹었어요? 그럼 또 이걸 꺼내서 얘를 열고 얘를 열고 뭘 가지고 와서 또 얘를 얘를 닫고 또 얘를 닫고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게 저는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위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마 한국이 더 깨끗한 거지 영국이 더 더럽다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닥 문화라서 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일단 카페트 문화라서 카페트를 여기는 카페트 청소를 하는 뭐 업체도 있고 카페트 그 청소기도 있고 한데 더러워요 그리고 신발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집안에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애기, 갓난애기가 있는 집에 갔었는데 그 애기들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뭐다 이렇게 주워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발 어른들이 막다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니는 그 바닥에서 깐난내기가막 이렇게 <웃음> 기어다니면서 막뭐 토마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웃음>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저는 어, 그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기차 화장실 가끔 기차를 청소를 안할 때가 있어요 어막 금요일 토요일에 타면은 저녁 때 타면은 그술 취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기차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근데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가끔 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저지른 현장을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 못 가고 참았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 설거지하는 방법이 진짜 특이합니다 뜨거운 물을 일단 그 받습니다. 어, 그 구멍을 막아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릇을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요. 일단 어, 기름기가 있건 없건 그런거 상관없어요. 그냥 다 집어넣고 <웃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세제를 이렇게 휘휘 풀어요. 엄청 많이 풀어요. 그리고 그 이제 닦습니다. 휘휘 닦고 그 다음에 그 찬물이나 뜨거운 물로 이제 헹구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말리는 곳에 이렇게 꽂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 그냥 괜찮은 집안이에요. <웃음> 어떤 집에서는요 그 상태에서 어, 행주 있죠 마른 행주로 그거를 막 이렇게 닦아요. 그렇게 깨끗한 행주도 아니에요. <웃음> 닦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반에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식으로 설거지를 하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냥 좀 익숙해져서, 그리고 이제 세제를 좀, 이제 좀 먹어도 되는 그런 세제를 쓰, 쓰, 쓰는 걸로 바꿨죠.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웃음> 좋은 점도 진짜 많아요. 어, 공기가 좋고, 어, 공기가 좋아요. <웃음> 자연이 가깝다는 거.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어, 저처럼 이렇게 좀 오래 살러 오신 분들이나 오래 사신 분들은 익숙해져서 사실 이제 여유롭다, 좋다라고 생각할 이제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 금방 이제 왔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홀이랄지 아니면 학생분들 뭐 아니면 이렇게 출장 좀 오래 오시는 분들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가실 겁니다. <웃음> 제 지금까지 나열한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에요. 그죠? 다음번에는 어, 한국에서 그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홈식이 엄청나게 심한 날 골라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히 어, 이 무시무시한 시기를 견뎌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